응응 <목소리> <목소리> 응. 오늘은 왕주 회사에서 만든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박사님 <목소리> 어... 박사님 오늘은 골프를 치는 겁니까 어... 골프 응.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응 그때 친구가 휘두른. 채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판탱이된 기억이 있습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박사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눈이 더 튀어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박사님 저방 열었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 우리 사장님들 다 입장해주세요 픽업트럭 없나 여기? 픽업트럭은 <웃음> 뭐 아이... 트럭 뒷칸에 타고 오시게요? <웃음> 내가 뭐 로비까지 <웃음> 걸어가야 되나? 뭐, 뭐 이상한 걸 타고 온다 그래 <웃음> 두시 세참 왔어 세참 예? 세참 왔어? 각자 칼라 좀 바꿔보시죠 오우 잘 돼있네 와 이거 RGB로 다 설정 디테일하게 가능해 좋다 <웃음> 아니 시에나 이거 광고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광고톤이야? 친구들이랑 함께 즐길 수 있는 골프게임이야 아뭔 <웃음> 소리 하는거야 <웃음> 여기 보니까 코스가 있고 모드가 있는데 <웃음> 뭐크 하키 뭐 이런 뭐냐 이거? 파티 있고 그냥 클래식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그냥 <웃음> 포레스트 클래식 모드 이게 뭐야? 오, 아니 그냥, 그냥 하는거야? 아 그냥 하는거다 아 마우스 좌클릭 해가지고 휠로 이렇게 하면은 아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휠이 아니라 마우스를 아, 위아래로 어. 어, 딱딱 위아래? 딱딱딱딱딱. 딱. 아, 아 어, 어, 어, 어. 순서도 없이 이거 누가 먼저 가냐 그거 같은데? 어, 어, 어. 그냥 먼저 가냐네. 아, 이거 음, 점수가 아, 있어. 몇 탄지 보는 거 같아. 그러네. 그치, 그치. 내가 이게 보기 다섯 보기 번 ]지. 쳤더니 두번더 어, 쳤대. 아까 보고 아, 있었는데. 그렇지. 허리노 와! 아. 안 돼? <목소리> 어, 어, 뭐야? 어떻게 오. 통과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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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뭐야? 이건 우와. 또 뭐야. 뭐야? 야 이거 프리캠으로 가서 저로 가야 돼와 2032년 골프 야야 <웃음> 프리캠을 좀 보자 어? 야 이거 세게 가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이거 운빨이잖아 아니 아니 난 성공했는데? 아닌데? 이거 실력인데? 아닌데 나도 성공했는 성공해버 빨리 피해 아니요.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빨리 피해야 돼 어... 여기 여기 빨리 어? 어? 아이. 어? 암! 암! 쯔 오케이, 지금이야 아 어, 이거 뭐야 지금이니 안돼 안돼 아니 피해, 왜 피해. 자꾸 날라가지? 나 진짜 살살 치는데 안돼 피해 오, 나이스. 어 나이스 피했다 나잇 나이 아 왔나 사장아 투사장 왔나? 우리가 좀 치나보네 그럼 다크호스 인가봐 우리가 칠수 아. 있게 조여줘야지 줘야 아. <웃음> 칠 기회를 안 주지 않냐 거기? 그니까 칠 기회를 안줘 안서 안 멈춰 안 공이 서. 어 잠깐 요 나무 사이에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이걸? 나무 사이에? <웃음> 빗소리 됐다, 연비도 지금. 슬쩍 가보지만. 들어가고, <웃음> 들어가고. 라미는 심지어 저기, 갇혔어. 안 좋은 시간을. 아, 아, 아 <웃음>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근데 연비가 어. 있는 자리가 최악이야. 그니까. 어, 됐다, 나왔다. 나왔다. <웃음> 아 <웃음> 아 어, 나, 다 너무 급하죠? 너무 급하죠? 어, 피해야죠? 어. 아! 근데 나안 움직여지는데? 나이스 신나가지고. 1등, 아, 4등 아, 아, 아, 마무리 중간이네요. 만족합니다. 뭐요런 게임인데, 아 재밌네. 어, 재미 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재밌 그럼 이제 슬슬 방해가 되게 충돌을 키고 그러자 그러자 우리끼리의 충돌도 키고. 아 요거 도박각이라고. 아또 냄새를 맡으셨네 우리 사장님들이. 팀으로 가면 이 사람 수가 이게 네. 홀 수라 가지고 한 명은 혼자 해야지.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지금 있는 순서대로 케빈 씨엔 한펜 라미 연비 2D 비솔 이렇게 라미님이요? 왜요? 아니요 확실한거죠 형님 근데 한펜아 <웃음> 네 백타 <100타> 맞고싶니아라미 <웃음> 죄송합니다 폭력 쓰지 말아주세요 말 잘못하면 강냉이 나간다 <웃음> 영광입니다 둘이 타수로 합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1등 먹는 팀아 1등 아... 먹는 팀? 음. 여러분, 예, 하나 어필하자면 전판 1등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2디랑 나중에 더 잘하는 사람 하나 해버리고 한명 그냥 사 다른 애들 죽네, 괴롭다. 아, 그럴 수 있네. 충돌 모드가 온이니까. 충돌 모드 온인데 저 혼자라고요? 네네. 오케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케빈님, 저, 저는 이양물고 트롤을 할 테니 <웃음> 케빈님은 공략을 해 주십시오. <웃음> 하하, 이거 긴장되는데요. 야, 누가 트롤할래? 라미님 <웃음> 어, 우리는 우승 포기하고 다 방해합시다. 이 <웃음> <웃음> <웃음> 사람들이...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야, 이렇게 되면 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이잖아, 이거. <웃음> 천천히. 야,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아, 여기는 쉽네, 신중하게. 톡, 톡, 톡. 톡톡톡톡톡아 잠깐만 너무 신중했다. 오케이. 아 홀인. 어. 우와. 아. 아니 뭔데? 어. 아야 너무... 나 3타나 쳤어 벌써. 아니 무슨 3타를 캐빈 님. <웃음> <웃음> <야, 웃음> 어, 내가 드로 해야겠다 우와. 내가. 어. 야 어. 이거 딱 나오네 점수에서. 뭐야 이거 연투가 1등 먹었는데 지금? 이거 뭐지? 역을 뭐야 어디야? 무슨 맵이야, 박스 이거? 아이템인가? 박스도 박스인데 진짜 아이템인가 보다. 아아 아, 이게 아? 나이스! 뭐야 어디야? 아아! 어. 빈님혜빈 어, 어, 어. 고마워 밀서줘서 아니 이거 같이 들어갔어! 내가 밀어가지고 비소리 <웃음> 등수가 어디보자 어 나도! 아우 와씨 이거 어딘데? 아저 안쪽이구나! 아, 오케이 아들데 프리캠으로 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아야 한패다. 나. 시오야와 어디 와? 어디요? 어디 와? 저 돌아이적어. 한패라 한패라 한패라. 아니야. 피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연비야 픽쳐. 오케이.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한패인데. 이게 육타라친 거 봐. 예. 다 와 와씨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아, 이건 잠깐만요. 뭐야 이건? 아유 이건 또 뭐야? 하필이 <웃음> 그냥 나갔다. <나가 떨어졌어. 웃음> 오 호리노 설마? 아이씨 나이스 호리노. 아니 이걸? <웃음> 안돼. <웃음> 뭘 안돼야 들어가 놓고 지금. <웃음> 어 됐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이 정도면 양반이야 이 정도면 양반이야. 연비님. 어? 안될것 같아요. 포기하지마 <웃음> 투디야 견제해주시죠 나도 트롤 간다 C D 디는다와 뭐야 빗솔림 1등이야 지금 야 이거 홀인원 해버려가지고 <웃음> 이거가 지금 이거는... 뭐, 얘기야, 이거 가 지금 뭐건너가란얘기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이게 뭐랑더 비밀을 알았어요 어 아이템을 먹으면 벽이 불투명해지고 피하면 <웃음> 투명해져 <웃음> 한팬님? <웃음> 제 고노풍입니다. 아이씨 한편아 한편아 한편아 이거 아니지 한편아 아 한편아 아 소원님 한편아. 아, 한편아 아니야? 할수 아니, 있어. 아아 한편이 좀 어, 빨리 해피. 들어가야 돼. I'm happy 행무서워 진짜 쟤. Yeah. <웃음> 야. 도졌다 <웃음> 도졌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어 됐다 됐다 기회다. <웃음> 안 돼! 야! 우리.. 어 다행이다. 와 진짜 핸드한테 제대로 걸려가지고 야 이건 또 뭐야. 와 일단 빨리 가야돼. 빨리 가서 일단 먼저 가는 거 개킹받네 진짜. 아, 한편아야개 야. x x x x x x x x x 야, 야 x x x x x x x x 야, x 야,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나 약간 너의 안 너의 안 미래를 봤어. 안배나. 나나나 <몇> 이거 한편 쳐준 꾸림 살짝 빼라. 살짝 꾸림. 얼마나? 아 안배나. 안배야. 안녕. 짜한 번에 넣어야 될 거야. 야한 편이가 나 쳤어, 아, 됐다. 비술이냐 됐다. 됐다. 올라왔다. 삼이이일. 아 제발. 한 펜이 좋게. 라미 누나 뭐야? 라미 무슨 일이야? 갑자기 라미가! 라미님 그렇지, 그대로 갑시다 <웃음> 야, 갑자기 <라미보다>. 라미가? 이걸? <웃음> 제발 다비켜라잉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문명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 혈압 올라. 한 펜이씨. 저 트롤러 다시. 이거 깃발 지나가면 뒤에 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웃음> 으, 으, 으. 아 네. 음. 목표를 부착했다 하지마! 하지마! <웃음> 야! 나 도대체 으 됐다! 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고? 라미님 어, 라미님 어 나도 탈출! 라미님, 나도 탈출! 오케이 라미 어디갔어? 나 들어가 있지! 야연비야 아. 아. 연비 툭툭 치면서 순찰돌고있어 <웃음> 진짜 골프공이 순찰돌고있어 미쳤나봐 보기만 해봐 <웃음> 빗소리 푹 <웃음> 젖어버린 모습이다 그래도 전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한편이 여기 네. 숨어있어 터리나 하잖아 하 여기 숨어 여기 <웃음> 숨어저 미친 자식 저기 숨어있어 뭔가 <웃음> 좀잡아줘아 지금 아, 얘... 아, 나 탈락했어 탈 우리 둘다 지금 14번 다 썼어 아 111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우 이거 빡세다 어? 넘어버렸어 아... 아니 어... 무슨 뭐 이상한 아, 데서 자네? <웃음> 지금이니. 안 돼! 아, 빗소리 막아야 돼! 빗소리 막아야 돼! 람이 나갖고 빗소리 막아야 돼! 아, 빗소리 들었어. No. No. No. 아! 가자, 승리, 굳히자. 빗리 코인, 갑시다, 여러분. 야, 아유 3등까지 아유. 왔어. 우리 3, 4등 왔어.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야, 근데 줄여야 돼. 타수가 15타야. 한 피라미드를 바퀴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 어? 피라미드 완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또 이건 이건 박세리 선수가 와도 못해 <웃음> 야 박세리 선수가 할수 있어 <웃음> 자꾸 치지마 얘들아 야씨야 이야 <웃음> 아씨안돼야 <웃음> 이거 어떻게 가야 이걸 어떻게 아, 가 말이 돼? 아니 말이 어, 되는 어, 맵을 어, 가지고 와야지 여기 틈 있잖아 여기 이틈 사이로 어떻게 가 이걸 <웃음> 여또 새로운 길이 있네 어? 캐빈 형이 밀어줘서 갈 길이 생겼어 아하아아 아하 아하 말이 안돼 아하 설마 역배? 이렇게 돼서? 빗살이다! 23포! 우우 까비. 야 역시 커플보단 솔로가 좋죠 여러분 예 그럼요 <웃음> 솔로라는 건다 잘해 혼자 있을 때 빛나는 남자 ㅋ 어, ㅋ <웃음> <그럼. 웃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아주 우리 사장님들 몸잘 풀고 가요. 음. 아, 잘 치다 갑니다. 다들 뭐 재밌게 보셨다면은 음. 좋댔다고. 어, 나랑 시 n 이한테건 사람들. 어, 좋댔다고. <웃음> 어라? <웃음> 누구시죠? 저아요 댓글 다른 영상 모두까지. 넣 봐. 넣 봐.